오케이, 간장했다 김수보라고 니다저 뒤에도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간증을 어 좀저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좀 교회에 잘안 나오고 음 교회 싫어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데 음 저는 이제 아카데미 가기 전에는 어 교회를 되게 안, 좋아,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음 부정적인 시선으로 봤었어요. 그데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되게 신앙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아 저에게도 이렇게 점점 권유를 하시고 아 그러면은 내가 그냥 마냥 싫다고 해서 이렇게 피하기만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음 내가 이렇게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직접 가서 어떤 곳인지 한번 직접 보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내가 판단해 보겠다 생각해서 제가 아카데미에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미국으로 음,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도착하고 제가 느낀 거는 아, 한국에서는 하나님을 느끼기가 좀더 어렵겠구나. 이제 재밌는 것도 많고 유혹도 많다 보니까 아, 하나님을 만나기가 좀더 어려운 게 아닐까 해서 미국에 가니까 음, 정말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교회에 제가 여러 가지 물어보면 은다 이제 아는 한해 내에서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많은 것을 느끼고 좋았는데 음 이제 그 아카데미가 두 달인데 어두 달만에 사람이 변할 수는 없어도 어 두달 동안 많은 것을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아카데미 갔다 와서 사람이 변하진 않았지만 느낀 것이 있는데 그 왕님? 그 궁에 갔을 때 제가 왕님 말씀 듣고 되게 감명 깊게 들었던게 왕님의 육아 방법 이거를 듣고 되게 감동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여기 와서도 부정적이었는데 여기서도 얻어갈 것이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저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누구든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면은. 그래서, 직접 가봐야 경험을 느낄 수 있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고요. 음 그래서 이제, 만약 오늘 이 간증 듣고, 아카데미에 다녀오시게 됐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저와 같은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으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데미 6기에 다녀온 이이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도 앞에 방금 먼저 말했던 성우 형처럼 같이 노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 믿고 제가 뭐좀 불신으로만 교회를 갔던 사람인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그냥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뭐, 미국 한번 갔다올래? 이러길래 저는 어, 미국? 그래서 언제 한번 미국 가보겠어요? 그래서 어, 알겠다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갔는데 가서 여아님이딱 말씀해 주시는 게 어, 너네가 여기에 좋아서 왔던 싫어서 왔든 일단 두달반 동안 있을 거니까 너네가 최대한 열심히 해보고 나서 너네가 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너네가 결정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서도 아, 어차피 내가 온거두달달 동안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하나님 찾으러 노력했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뭐, 티벨도 본부장님이나 뭐, 승환이나 웅비님이나 뭐, 뭐, 여러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들이 일단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면 하나님이 있다 생각하고 기도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제가 느꼈던 거에 얘기를 하면서 어 그렇게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밤에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뭔가 제 지난날의 과거와 방성의 시간들이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왜 이렇게 살았을까?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라는 생각에 그런 생각에 되게 죄책감을 갖고 있었을 때딱 성경 수업에서 구원 파트를 나오는데 구원 파트에서 제가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아 진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반성을 하고 자사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내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정말 따르고 믿고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에 아카데미는 정말 좋은 경험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보여줬던 것, 보여다시피 너무 교회적인 것만 하지 않아요. 되게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사람들도, 저와 같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신학적인 사람도 많지만, 완전 넘기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그냥 있다 보면 되게 재밌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걱정했던 것보다는 되게 재밌게 놀수 있어요. 사람들이랑 뭐 이런저런 사회적 얘기도 얘기하면서, 편견 편견이 조금 교회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 너무, 나는 교회안 믿으니까 아카데미 안갈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갖고 있지 마시고 한번 경험해 본다는 생각으로 아카데미에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카데미 7위 갔다 온이윤아라고 합니다. 어 저도 사실 처음은 엄마가 계속 갔다 오라 해가지고, 알겠다, 알겠다 하다가, 이제, 좀, 그래도 언젠가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갈 거면 빨리 갔다 오자. 이런 생각으로 어, 가게 됐는데, 일단 아카데미에 저, 아카데미 전에 저와, 아카데미 때 나, 그리고 아카데미 후, 이렇게 좀 얘기해 볼게요. 아카데미 전에는 저는 계속 뭐 통역 같은 것도, 하고 왕님 말씀도 계속 듣긴 들었어요. 근데 뭔가 교회 안에서 교회 분들과 어울리지는 않았어요. 어울리면서 지내지 못했고 그래가지고 어, 굉장히 왕님 말씀 듣고 있지만 실천을 하지 못한 그런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에 있었는데 음, 이제 어쨌든 엄마의 권유로 아카데미 갔다가 아카데미 때 저는 되게 제가 같이 악다님간 친구들이 굉장히 심정이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대부분 일본에서 왔는데 뭐 매일 일기를 쓰면서 어,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다든지 맨날 뭐 말씀을 자기가 혼자서 자발적으로 읽는다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는 그걸 보면 서 되게 많이 아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얘네들은 진짜 나보다 어린애들이었거든요 대부분 근데 얘네들은 뭔데 이렇게 어, 아버님 말씀을 어, 이렇게 열심히 읽고 뭘 느끼는 걸까 이렇게 되게 궁금하게 되는 것도 있고 어, 그 아카데미 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그 친구들은 그래서 저는 아카데미에서 굉장히 많이 반성했고 많이 배웠어요. 어. 음 그리고 근데 이렇게 반성만 하는 시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장 좋았던 거는 그 친구들과 인연이 맺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아카데미 교회 다니면서 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청년들은 <웃음> 교회에 유입되려면 좋은 커뮤니티가 있어야 되는 게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공감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진짜 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더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의 경험도 그랬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번 아카데미에서 그런 좋은 친구들과 인연이 맺어진 정말로 감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되게 바보 같은 모습도 서로 다 보고 어, 장난 같은 것도 치고 이러니까 그냥 재밌었죠 되게 어, 활동하는 것도 많이 하니까 어, 뭐, 당연히 사이는 가까워지고 어,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아카데미의 후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이제 확실히 환경이 달라지니까 어, 마음 마음이 이제 좀 멀어지기도 쉽지 하는 과 마음이 멀어지기도 쉬운데. 어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 졸업생들끼리 계속해서 어 단톡방에서 뭐 서로 어 이제 모티베이션을 올려 올려주려고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서로 자기 이런 거 하고 있다 뭐 같이 말씀 공부하자 이런 거 공유하고 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졸업생들끼리 어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아카데미 갔다와서 이런 졸업생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좋은 만남이나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